미쳤다 요거에 나올 것 같아 돈 많이 벌고 싶다 저런 집 살게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이기관입니다 지금은 어, 멕시코 집 가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 멕시코 집 구하는 사이트들을 좀 들어가 봐서 가격들이 얼마쯤 하는지 어떤 집인지 한번 구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구글에서 렌따카사 과달라하라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과달라하라기 때문에 일단 과달라라로 검색할게요 근데 어차피 지역을 여기서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거니까 음, 지금 제가 찾은 데가 과달라하라라는 도, 도시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구가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 또 과,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또 과달라하라의 과달라하라이기 때문에 과달라하라로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표시가 달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달란가? 아 렌타라서, 렌타구나 라서렌 현재는 이게 월세 가격이야 35,000페소 35,000페소면 여기 6 정도를 곱하면 되니까 35,000 곱하기 얼추 지금 60정도 하면 되더라구요 210만원 한달 월세가 210만원 이요 많이 되는 소리를 해!! 근데 평수가 556제곱이야 <놀람> 와 c 556제곱이면 얼마야 556 곱하기 3.3인가? 100제곱이 거의 30평 정도거든요 뭐야 150평이야? 방이 6갠데? 지금 여기 세이스 레까마라스라고 있죠 이거는 침실 6개라는 거예요싱크바니어스화장실 5개 위, 위치가 어딘데 이래 근데 556제곱미터인데? 잠깐 봅시다 평수 계산 네. 이거를 반대로 제곱미터에서 평으로 556제곱 170평이야 와 미쳤네 15년됐어 15년대 집이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다섯 개, 창고 하나 있고, 이 층으로 돼 있네요. 사진 볼까? <웃음> <웃음> 우와, 씨. 사진이. 멕시코는 그 보증금이 우리나라랑 다르게 보증금 막 몇천만원씩 몇억씩 요구하지 않고 보통 한두달치를 받는 경우가 보편적이고 좀 많게 받으면 여섯달치 근데 이제 주인에 따라 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하고 보증회사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보증인 보증회사는 월세를 뭐한 번에 미리 1년치를 줘버린다 이런건 그냥 퉁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무난한 걸로 가볼까요? 8000페서짜리 이런거 들때 200제곱이니까 그거도 큰데? 60평정도 되나? 근데 방은 두개야 화장실 하나에 뭔가 이상한데? 200제곱인데 저렇다고? 아 이건 좀 아까 처음본게 너무 세가지고 와... 어 이거 괜찮을 것같아 13,000짜리 13,000이니까 월세 78만원짜리 176제곱미터 176 53평 방은 4개 있고, 화장실 3개. 여기 문이 우리 집 비슷한데, 사진을 봅시다. 뭐 여기 가구 포함이야? 왜 가구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올라가다 떨어지겠는데, 미묘하다. 아내가 너무 구식이다. 이건 뭔데? 이렇게 비싸? 판매야? 이거 데 아 어, 근데 이거 뭔가 납득이 안되는 가격인데? 구매라면 모를까? 렌다 가사거달라하라가사스트로비 덕컴베이스 여기 한번 가보자 아 사이트 진짜 구리다 아 근데 다 아파트는 이렇게 저기돼 있네 29,000 프라더스 <웃음> 프로비 내지 않네 우리 집 근처인데? 2900오 아래는 좀 예쁘다. 뭐야 근데 여기. 근데 씨, 사진이 너무 안 예쁘게 나왔다. 이게 외곽으로 가면 엄청 싸진다 그랬는데 집이 한 1000, 2000에서 3000 사이면은 집 산다 그랬거든요. 아 근데 이게 외곽으로 돌, 갈 수가 없네. 2000 years late 방들이이렇게두 개씩밖에 없어 오, 이거, 이거, 이 한번 보고싶다 거이 수영장은 기본 탑재, 탑재구이 호텔 같다 왜 이렇게 똑같은 사진이 많아 445만 9천 달러 아까 두배쯤 되나? 5억 5억 2천 억대 오, 소리 나르구만 1,750만 1,750만 10억이야, 10억. 와, 미쳤다. 여기 완전 최신식이래. 진짜 미쳤다. 여기. 여거에 나올 것 같애 어, 앞에 호소 보이는 거뷰 너무 좋은데? 들도 이렇게 놨어. 방6 개, 방6 개, 화장실 6 개, 방마다 드레스 룸이 달려 있나 본데. 자꾸지 주차 장16개실 합니까? <웃음> 끝딴난다 비디 오도 있 네. 저런 집 살게. 오늘 이렇게 한번 멕시코 집들 가격을 한번 알아봤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규모 대비 싼 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은 좋은 데는 엄청 좋고 군인 데는 엄청 군인데, 혹시 약간 좀 비싼 데는 돈 값을 한다라는 느낌이 확.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제 나중에 또 재밌는 콘텐츠가 나오면 또 열심히 찾아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